하이 <웃음> 하이 하이. 야, 외국인의 손이 신기한니다 어디서 보여? 난리 났어. 났어. 난리 났어. 만지거라. 신기해. 신기해. 아이들이 입은 움직이는데 눈은 다 저를 보고 있어요. 그 시야가 어떤지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. 지금 제 앞에 다들 이렇게 앉아서 저를 보고 있습니다. 음. 그렇지, 얘들아. 그렇게 일찍 일찍 오봐봐. 응, 그래, 그래. 이렇게, 푸지나늘 <놀람> 이렇게 적극으로 와야지 말이야. 그만한 뭐 음. 아, 다잘 먹네. 우리 애기 너무 잘 먹어. <놀람>